총사 엘라입니다. 오는 길에 총기 소지자들이 많이 보이던데 근처에 병원이 있습니까?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. <웃음> 네. 대화 상대가 필요하시면 제 시간은 얼마든지 내드리겠습니다. 괜찮으시다면 같이 화살도 깎아주시면 좋겠군요. 화약 냄새... 최악이네. 목표 발견, 선멸 개시, 뾰족한 게 싫으면... 미리 말해도 마쳤다. 사격 한발 더, 더 빨리. 어이, 따끔할 거다. 사격 성급하고 아프면 말해. 성급하고 잘 간직하라고 마쳤다. 한발 더, 몇 발인지 좀 세워 주겠어? 수양의 마다니 다행이고 너 정도면 아낌없이 써도 되겠어 수양의 마다니 다행이고 맞췄다몇 발인지 좀 세워주겠어? 수양의 마다니 다행이고 다들 미안하다 도시에선 돈만 있으면 뭐든 조달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하군요 좋은 품질이 눈에 띄어서 잔뜩 사왔는데 감자 요리 좋아하십니까?